눈물로 쓰는 편지 다시는 하지 않으마 주식 너만 아니었다면 난한 가정의 훌륭한 가장으로 남편으로 잘 지냈을 텐데 두 번의 쓰라린 실패로 인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며 쓸쓸히 편지를 쓴다 종목 이름이 뭔가 기억나지 않는 이상한 종목에서 수천만원 날렸지 와이프 다시는 주식하지 말라 하며 전세금 꽁짓돈 떼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우린 어디 기댈 곳도 없잖아 내가 믿을 곳은 당신 뿐이야라며 울먹였었지 나의 결심은 3년일 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나 또다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나의 투기욕은 고개를 다시 들었고 여러 종목들을 거치며 2천만원이 3억이 넘으면서 난 기고만장했어 그때도 당신은 나를 눈물로 말렸지 돈도 필요 없으니 이전의 나로 다시 돌아오라고 난 비웃었어 네가 뭔데 나의 길을 막는 거야? 적어도 시범문만들고 그만둘 거야. 난탐욕의 눈이 어두워 조금씩 변해가는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한 사람이 바로 내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땐 너무 늦었나봐. 나를 주식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그놈과 상의하다 자주 만나면서 못 먹는 술도 한잔하며 그럭저럭 정이 들었던다 돌이켜보면 그땐 난 마누라에게 관심도 없었고 오직 그래프와 일봉월봉. 거리량만 눈에 왔다갔다한 시절이었으니 그때 1억 7천만 해달라는 당신의 제의를 거절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당신 나에게 1억은 껌값이었지 이미 그땐 난 7, 8억 원을 굴리고 있었으니 돈을 준 당신이 내게 던진 천마디가 윤호씨랑 살 테니 조건 없이 헤어져달라 어쩌다 정이 들고 또 어쩌다 보니 임신도 했다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그놈을 사랑한대나어쩐다나 이놈을 찾아갔지만 이놈은 선택은 성현이가 한다며, 도리어 나를 나무라는 이런 놈을 친구로 지냈다니, 마누라와 자식 다 친구놈한테 빼앗기고 쪽팔려 사표내고, 전업한답시고 상경하여, 결국 다 떨어먹고, 주식에 손댔습니다. 쌍계동에 치킨집 하나 차려놓고, 알바구에 밥은 먹고 살았는데, 겨우 자리 잡을만 하니, 바로 상가에 치킨집이 생겨서, 이제 집세도 못 맞춥니다. 더욱 속 터지는 건 그놈과 그년이 그사이 아들둘 낳고, 주식 상승기 때, 주식과 펀드로 몇십억 벌었다는 소문인데 내 치킨집 문 닫으면 당장 달려가 요절내고 싶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나는 어찌합니까?